자, e t s g 츠겟딜 t 터치 부 와이어 프리 t h <목소리> 아, <목소리> <잘 써. 목소리> 네. <목소리> 나 p a r 잠깐. o 로 o 경기. n i 스 나. o 경기. 다시 가자. 다시 가. <목소리> 명이야나주다 스텝 이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이 우리 다 없어. 오, 끝주는데해야지데이 <웃음> 아, 봐. 오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 o 슈어! 슈어! 슈어! 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슈 Uh, <목소리> 어, 네. 어, 네. 어, 이기 네. 어, 네. 어, 네. <목소리> <목소리> um, um, 어, 네. 이기. 어, 네. 어, 안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어, 네. 미안 어, 네. 다시 가자 다시 가샷이라 헤이 이이이야 야. 이렇게 클러치. 넉으로. 클러 좋아섯 좋아섯. 경기. 성동 100%죠? 파티! 좋아 좋아섯. 바운드. 야, 기운 내자. 나. 좋아섯. 헤이 나 앞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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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다니다 니가 다 니가 다 니가 다다 니가 다 니가 다다니다 니가 다가다가다다가 오, 다리 풀리힐거냐 간다! 오, 나이스 캐치! 아, 잘부딪오좋습니 오, 오, 오, 네. 오 기운내봐, 기 야, 기운내자 향기! 탑라차차차차소리쓰지마기 야, 기운내자 향기! 이어올라 좋아, 너무 잘들어요나잘 들어와. 나도 잘들어잘어와나어와나잘들어어와나잘들어 나도 잘 다시. 괜히 <목소리> 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트! 오 움직임 뛰어올라! 나이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다시 가자! 다시 네, 아, 가! 아, 네. 아, 좋았어! 오뭐 나이크! 나이크! 나이크! 나이크! 아뭐아뭐았어 까비까비! 앙 오오 수비 좋은데 다시 네, 네, 가자! 다시 가! 까박해. 여기 여기! 아좋았어아아아자미오 <웃음> <나왔어. 에이. 웃음> 수비 좋은데 <목소리도> 아, 바로 이거다. 야, 나도 귀 야, 이소. Oh 야, 예. 이소. 야, 이소. 소소이이 야, 이렇지마. 있는데, 2점이고, 1, 2, 자, 아, 야, 이이이이 넘어 n o 아이스 p r o a c h i n g I'm not a p p 터가 a c h i n g I'm not approaching! I'm not a p p r o a c 리 슈가를 다니 슈가를 이어다니 슈가를 끌어끌어끌다끌가를끌어다가어다니 슈가를 끌어다어어아니슈니어니어다 소개해 <웃음> 주시다 <웃음>